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단진뱅이를 <웃음> 고친 이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을 보고, 어, 하나님의 감동하에 <웃음>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된 주권적인 계획을 다각도로 성취하여 나아가심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어, 당신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쭉 진행시켜 나가시는게 아니다 그그 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도 각 사람의 마음도 다 주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적자들도 제어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감동해야 되고 또이 모든 때와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역사적이고 신학적이며 개인적인 환경을 고려하고서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때에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자비의 완전함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도 모든 피정물 편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결핍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섭리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과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이저 세상의 만유의 주제로서 또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본소의 저자 누가도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때를 따라 이미 약속된 예언대로 오셔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을 다 개시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차서있는 해명 속에서 어,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께서 높이 되셔서 성신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경륜의 진정한 완성의 때를 향해 교회를 수단으로 그 시대적이고 영적인 배경을 고려하고서 신실히 일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도 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일해 나가시는 면을 생각해서 누가가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가 구속사의 일을 어떤 사건들을 취합해서 어 전개해 나갈 때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써나간다. 성신의 감동 속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높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신님이 오셨다는 걸 쓰면서 주의 제자들이 그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해내, 행해 나가는가를 차서 있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성신 충만해진 교회를 통한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메시아적인 공동체 생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을 드나들다가 거기서부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적적이고 그 안진뱅의 그 이적적으로 그 안진병의 상태에서 정상한 사람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 예루살렘의 허다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수고 있으면서 그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에 따른 결과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가 나타나게 돼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점차 보편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어, 나가는 것을 써 나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 쓰임 받은 베드로 자신의 해박한 그 성경 지식에 근거한 회개의 요청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가르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당대의 영적인 형편 구속사적인 위치에 대한 대한 선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자들의 죄와 <웃음> 그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복음의 증인들이 어떤 내용을 갖추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 구속사역의 쓰임을 받았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의 상태도 알고 구속사의 진행의 그 위치도 알고 자신들의 역할도 알고 그걸 분명히 알고 그때를 맞춰서 사역을 했다. 페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신비스럽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배려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신님의 인도하에 과연 그렇다는 확정을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쏠려 있는 관점을 그리토에게로 돌려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거두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 오직 그리토인 거죠모든 어, 일을 해도 음.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 합니다. 본문을 크게 나누면 다섯으로 어, 구분됩니다. 음. 첫째는 11절의 내용인데요. 음. 그, 이것은 뭐 약간 포괄적인 그 설명안진배이가 어, 일어난 이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이제 베드로 설교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로 16절 세 번째는 17절로 18절 그 다음에는 19절로 21절 마지막으로 22절로 26절입니다 그두 번째 그 12절로 16절까지에서는 그릇된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의 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토께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 되신 그리토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 저들은 이제 사람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은 이제 저들의 시각을 자신들에게서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로 18절에서는, <웃음> 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신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참상을 보고 낭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또 한편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절로 21절에서는 회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서 그에 따른 축복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26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다 약속하신 대로의 결과임을 다시금 확정, 확증 시키고 듣는 이로 하여금 확실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그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베드로임을 잘알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베이가 일하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입니다. 11절입니다. 안진베이 거지가 주의 제자들에 의해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서 아직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그 일에 대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 바깥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 그뭐 이제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은 바벨룸 포로시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스루바벨 성전이 세웠잖아요. 그걸 이제 헤로시 주전 20년경부터 어그 건축하기 시작해갖고 약한 46년 정도 된 거죠. <웃음> 그니까 그것도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사실. 에, 그런데 그그성 어, 성전의 제일 바깥 바깥 어, 경계에 붙어 있는 그런 에,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이게 <웃음>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왜 저기 지금 저기 그리스나 이런 헬라 문화가 있는 그런 신전들을 보면 큰 대리석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일 외곽 끝 라인에 그 동쪽 문 앞에 쭉 외곽 그 라인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쭉 세워서 회랑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곳입니다. 음. 그두 줄로 된 대리석 기둥들로 이루어지고 삼나무로 지붕을 덮은 회랑 또는 주랑으로 바깥들 동쪽 벽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쪽 벽 쪽에 이제 수, 수산문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쪽에 쪽 외벽을 이어서 동쪽 벽을 따라서 이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을,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적적인 역사는 그 진리성을 기초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데 여기 그런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 거지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그 일은 누가 했는가에만 관심을, 신경을 쏟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모른다 하시지 않고 그들을 주의 사도들 통해서 바로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저들 중에 주의 증거에 대해 생명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박해하는 일이 생겨도 당신의 일을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는 그런 기회를 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진베이가 일어난 이적적인 사건의 배경을 다루면서 저들의 죄와 그리도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릇된 안목을 가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인간에게 쏠려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두 번째 설교는 이전에 오순절 성신 강림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와 형식과 순서에서 아주 흡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높이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 표적이 과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하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것 등에서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된 안목을 바로잡는 일부터 합니다. 그들의 안목이 사람에게 모아져 있는 것을 그리도에게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그릇된 안목을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하기에 홀이라도 인간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이 이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분이 그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오실 이사야의 고난받는 그 종이신 그 메시아를 용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여 그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결을, 어, 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증은 적대자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끈을 바로 매듭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저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종교에 대해 바르고 냉철하게 해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일방 마하고 몰아대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정확하게 개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의 인도하에 매우 지혜롭고 영특한 그런 의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께 보인 모욕적인 태도 네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하였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행한 네 가지 모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유대인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또 둘째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넘겨준 것도 죄고 그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웃음> 부인한 것도 죄고 셋째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이제 그 사실은 그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째 생명의 주를 죽였다. 놓아주기만 그. 그냥 그 넘겨주기고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주가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데 설교자는 항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토께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에 대한 본질에,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죄인, 그, 죄인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도덕성을 발휘하여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악하다 하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죄인들의 죄가 그리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알게 할 때에라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정리됨이 없이, 그죠?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게 하고 관계만 좋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가늠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 도 앞에서 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알아야 온전한 회계를 하는 거죠. 예? 주님이 기뻐하는 회계를 하는 거죠.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그 일의 본질적인 게 뭔가. 그 죄가 진짜 뭔가. 뭐. 근데 사실 이게첫 단추를 꿰는 거잖아요. 신자로서의 삶의 첫 단추를 꿰기 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내가 그냥 죄인다. 어려서 뭐 누구. 거 조금 뛰어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요. 그건 죄의 현상이지요. 본질은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웃음>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되심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함께 한 거예요. <웃음> 죄의 문제가 정리됨이 없이는 진짜 <웃음> 세상과 가늠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조, 조, 이런 사람들 대충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잘해주면 예수 믿잖아요. 다들 그, 가서, 아이고, 호의적으로 그 사람 어려운 점 들어주고, 배고프고, 어렵고, 뭐, 곤란한 점고 해주고,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 백성 되게, 인조 그리토인이 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죄를 몰라서 언젠가 떠나버려요. 죄를 모르. 죄를 모르니까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알아야 세상과 경계, 하나님 나라와 경계를 아는데 죄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세상과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그 가늠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주의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인데 예수께서 이 안진병이를 일으켰,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 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신을 보내시고 그 능력으로 이 안진병이를 고쳤다. 우리가 한게 아니다. 확실한 복음 증거자는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가 아니고요. 전 인격적으로 해요. 지금은 옛날과 같이 지상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육체로,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만민의 구주로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사셔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교회아로서 확인하고 확정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아로서 살지 않는 사람은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 세우신 종과 하나님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교의 주의자가 돼.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 듣기 좋은 설교 하나 듣고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지상의 교회가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치료기관이 되죠. 여기서 매고 푸는 일을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합니까? 죄도 몰라요. 구원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교회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그 그 죄를 잘 모르고 인간론도 잘못되고 교회론도 잘못되고 구원론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종말론도 잘못되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사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개역자들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드러난 비밀이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귀 있는 사람만 알고 참여하고 거기에 전심으로 자신을 다 들여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나도, 뭐, 날 죽이러 와도, 지금 여기, 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저 저, 저, 저, 뭐, 호랑이 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인 그, 그, 호랑이 새끼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 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없어요. 죄를 아는거죠. 죄를 알고 구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성신의 능력으로 어, 담대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거죠.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한다고 할때 그분이 낮아지셨다 높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세상에 뭐 강대국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다스려가신다. 느부관네살도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근데 신자로서는 구약 아까 그 뭐, 저기, 여석 집사님이 그 고백에서 얘기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던 시대, 그런 역사, 실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체 안에서, 이제, 거기는 모형적으로 시청각 재료로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아니고 주님이 멀리 계시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 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주님이 멀리 계시다 생각하면 세상 일은 다 우연입니다. 필연이에요. 다 우연. 어쨌든 베드로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병의 거지를 성하게 했다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아 누가 잘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주를 하는 그 이제 거꾸로 지금 적용해 본 거래 그래. 자기가 우주를 해가지고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이게 벌써 이 준비 과정부터 틀려 버린 거예요 준비 과정부터 성신을 의지해야 되고 전할 때도 성신을 의지 해 받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받아요 그래야 이게 결과가 나는 거예요. <웃음> 아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이게 조금이라도 아 당신이 했지 그래도 당신이 좋은 역할을 했잖아 그렇게 칭찬하는 걸 그냥 옷을 찢어서라도 그걸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의 자태예요 그 이름은 예수의 구속사 안에서의 신적 임재와 권능을 다 포괄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름이 이 낳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인과 수단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봐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속죄주로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그릇으로 써서 그 높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받은 모욕받은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적이 있었다. 이 사람의 시각은 전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람한테 쏠려 있었는데 그 그들의 시각을 하늘에 올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 그, 그들이 그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의 이상의 설교 내용을 들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17절 그 이하의 형제들아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하에서 어쩔 수 없이 된 일에 대해 말씀하면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저들이 생명의 줄을 못 박는 일까지 한 장본인들이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적 의지에 비추어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그런 상태에서 진정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들에게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셔서 한 일을 한 그리, 그리토의 공로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해명인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저들이 그리토께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직시하게 하고 거기서 아주 좌절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 진짜 나쁜 일 했어 진짜 나쁜 일이야 얼마나 하늘에 주니 넌더 넌 이상 기회가 없어 이, 이렇게 말해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 너희가 모르고 그 일에 참여했는데 근데 그건 엄청난 죄지만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는 자비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백을 주는 거죠. 그냥 몰아대는 게 아니에요. 여백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서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못서 있어요. 사실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영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랬으니까, 자신들도 뭐 예수님 부인하고 어그러고 주님의 기도로, 주, 주님의 배려로 다시 회복됐으니까 너희들에게도 형제들, 같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높으신 배려와 은총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부인도 하고 막 도망도 가고 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또 와서 이제,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 그럴 때, 이, 이, 보,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그렇게 살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자신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고요. 시,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기,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주의하고 위협을 가하여 아주 절망으로 내 모든 내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사랑에 의한 여지가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지가 있어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원칙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적이에요다 다른 사람 논주의하고 정주의하고 표마하고 표면하고 함부로만. 자기는 잘났다. 자기는 뭐될 만해서 된줄 알고. <웃음>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건 깨달을 만해서 깨달은 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라걸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제자노로서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안 됩니까? 복음의 증인을 왜 안합니까? 이걸 안하니까 이게 기본이 안돼있어서 안하는 안 거예요. 이게 기본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다시 다시 보여주죠. 기본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근본이고 그게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한 거잖아요. 거기서.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덮어놓고 감싸안고 가는 요즘 세태와는 다른 방식의 사역을 한 거죠. 죄를 지적하되 하나님의 경륜하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일을 겸하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전함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해야 할것니란 이게 전함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이 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이게 첫 단추를 것도 잘못 깨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옥에 갈지언정, 유대 형제들이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이런 태도는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야 돼요. 조금만 누가 인상만 써도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납니까 막. 에? 에?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연 본인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시작해놓으니까 조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례받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신자로서의 시작이라.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게. 주님만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의 미랄로 존재하기보다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지 않는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녹여내서 내 것을 다 녹여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없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미랄이. 그리토는, 베드로는 그리도의 성취에 따른 여지를 보이고서 설교의 결론으로 계속해서 그, 그들에게 그 회개하고 돌이켜 죄없이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리도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자인 그리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그리토교로 개종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그런 윤리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계는 반드시 그리토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경륜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영원전에 경영하신 게 뭐예요?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걸 작정 뭐 허용하셨고 작정하셨는데 회복하신다고 하실 때 그리스도의 창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시작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 본질에 나가야 돼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나가야 돼. 그, 그, 게 회계지. 아나 예수 믿어서 회계했으면 되지, 뭐. 그리고 삶은 없고, 성화가 없고, 목표도 없고, 교회 알아서 행보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자기 누릴 거다 누려가면서, 예? 그, 가끔 생각나면 부주하듯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아니 그건. 그게 진짜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도도. 정주의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그리 또 안에서 새 사람을 진짜 누려갈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 회계, 회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 베드로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을 말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이런 순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지식자랑도 아니고 적대자들의 불일을 드러내고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로 모아져야 이게 나잘났다고 우리끼리 잘났다고 이게 아니고요. 남은 자들을 불러 모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한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복음 전도 의미가 없는 거지. 목표가 없는 거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의 요청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구약의 남은자 사상을 연결하여 그로 말미암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선언합니다. 참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저들이 진실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바른 신학과 신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르는 내용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같이 하면 죄없이 함을 받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정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만유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하 거죠.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표현은 또 유쾌하게 된다는 표현은 이미 구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 인용하여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지으며 재림까지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15장 19절, 16장 15절, 24장 6절, 50장 19절 예레미아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인용해서 그렇게 에스겔서 16장 15절도 참조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신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그냥 뭐 로봇처럼 쓰인 게 아니에요. 구약을 잘 아는 토대 위에서 그것의 그 실제적인 내용을 그 그리토에게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우리가 저기 첫 번째 설교에서도 요엘서 말씀에 더 자기가 부과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걸 안 거죠. 알아서 그런 해석을 해서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종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서 완성될 걸 아는 거죠. 구약에는 그게 뭉뚱그려져서 표현됐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쫙늘어났다는 알고 성신의 감동하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웃음> 그 재림까지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말의 날에 대한 언급이 한 미래 정점으로 표현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말의라는 것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종말의 날이면 유대인들은 구원이고 이방인들은 심판이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었다고 그러면 이들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결단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베드로는 아 이게 성경 신학, 주경 신학, 역사 신학 이걸 뭐다 실천 신학을 다 한꺼번에 알고 하는 거예요. 성신의 감동에. <웃음> 저들의 수준에서 시작할 것, 시작할 수준에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잘 알고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의몇 가지 증거를 댑니다. <웃음> 첫째 모세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선지자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연관성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끝까지 자신이 주장하는 논리의 완전함과 또 듣는 이들의 잘못된 문제점의 의식과 회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말대로 과연 메시아로 예고된 분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웃음> 이는 다른 말로 해서 모세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믿는 자로 하여금 모세와 밀접한 연속적인 관계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되, 정작 그 영생을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진정 모세를 믿었다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그걸, 그런 틀로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모엘 이후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웃음> 사모엘은 선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고 그의 나라의 설립에 관해 언급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의 세우심에 대한 사, 선이, 사무엘서의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나 그 외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그리도로 말미암는 때의 성취 안에 역사적으로 함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에 의한 베드로의 선부한 지식과 배려가 듣는 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의 내용, 그 22장 18절 그리고 2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용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위임하. 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시합니다. 그 약의 기본적인 약속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회계를 요청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회계의 내용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회계의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다시 그들의 그들 의그들 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구속사 안에서 히브리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서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나오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독법을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먼저라는 뜻의 그 휘민 프로톤이라는 말이 이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의 구속산에서의 위치에 대해 부각시켜서 해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안진베이가 일어난 이적을 보고 놀라는 자들을 향하여 이루어진 베드로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누가가 누가 베드로의 설교를 어떤 내용 전개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베드로 자신은또 어떤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성과 신실하심. 높이 되신 주님이 그냥 멀리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아주 완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정대로 하나도, 어, 땅에 흘림이 없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속성에 걸맞게 신실하게 완성해 나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당신의 크신 지혜에 의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일한 복음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의 상태에 대한 것도 봤는데요. 주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씩 가르칠 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훈련되어 교회하로서 생명의 줄을 닮아가는 정상한 하나의 인격을 갖추고 행보했다. 이전의 이들의 태도를 보면 도무지 생각해 볼수 없는 그들의 인격적인 행보가 나온 거예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최승돈, 이전에 뭐 김명자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의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가를 딱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냥 들떠가지고 허 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렇게. 높은 깊고 높은 말씀을 깨우쳐 주셨나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과시하고 내외의 역사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시대 앞에 증시해야 될 지식과 실질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고 당대의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만 쓰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자신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저들에 대한 기록이 차창에 스치는 듯하게 풍경처럼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눈물겹고 수고스러운 내용이 함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들이 다 무시되고 특별 법칙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는 다른 위치에서 그런 법칙들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주의 제자들은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주의 구속사를 이룰 도구로서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모든 다른 일들을 다 절제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원인을 심어 갔던 것입니다. 아, 나 결혼하는데 바빠 밭을 사가지고 뭐 일이 많은데 장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 주님의 일의 심각성을 알면 주님의 그냥 도구 노릇을 하는데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 놓으면 안 돼요. 내 인격하고 교회하고 분리해 놓고 에? 하나님도 분리해 놓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기는 커녕 또 거기에 나 자신을 들여간다고 하는 확신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